문제 인식. 제품에 대한 내용은 일단 적긴 했는데 고객과 경쟁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 쓰겠네. 아, 처음부터 막힌다. 문제 인식 단계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 고객 기반, 경쟁자 기반 차별성 등의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해결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한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매출이 필요합니다.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수를 늘리던지 가격을 높여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격은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고객을 잘 파악하고 경쟁차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고객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세부 항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 관점에서는 지원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핵심 기능과 목표 성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요소와 부족한 부분을 작성하는데 이때 표나 그림으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제품이 보급형 광학식 단축 힘 센서 모듈, 실시간 모니터링 앱 모듈, 신호처리 보드 무선화 모듈 3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제품의 핵심 기능이나 성능에 대한 상세 스펙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보급형 광학식 단축 힘센서 모듈은 완성된 상태와 같이 현재 자사 제품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설 연결 부위 고정 단계, 센서 출력 전압을 블루투스 통신으로 전송하여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신호처리 보드 회로 설계 및 가공 단계 등과 같이 앞으로 개발할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사례를 살펴보면 품질은 최고 수준에 가격이 낮은 수준의 복합제 판넬 개발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질을 최고로 한다는 표현은 막연함으로 품질을 측정하는 항목이나 측정 결과에 의해서 고객이 느끼는 혜택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무게가 5g이었던 제품을 3g으로 제작 공급함으로써 고객들에게 30% 가벼운 제품을 제공하는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겠다와 같이 말이죠. 다음으로 B 사례를 살펴보면 단계별로 제품 개발 계획이 있으나 지속적인 개발과 제품 고도화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진행이 매우 느림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품 전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제품의 구성 요소 등의 구체적인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선 과제는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을 작성합니다 지원 제품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이나 목표 성능들은 고객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 관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고객을 작성한 뒤 목표 고객의 문제점이나 새로운 가치를 작성합니다. 이때 객관적인 근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1차 진입 목표 고객은 착용형 로봇 제작 업체이고 착용형 로봇에 부착할 힘센서는 현재보다 생산 공정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로봇 제작 업체들은 힘센서를 부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공의 편의성, 소재의 유연성을 구현할 수 있는 힘센서 모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어 고객의 니즈에 대한 개성과제 작성 내용이 모두 잘 작성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작성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 사례를 살펴보면, OO 처리 공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시설로는 AA가 있으며, AA는 각종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중요시설로 국내의 수요가 높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AA가 필요한 기업과 같이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자사 또는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 경쟁자 대비 개선 과제는 지원 제품의 목표 시장에서의 경쟁사와 경쟁 제품의 차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경쟁적 우위 요소가 무엇인지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힘센서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8조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6.2%와 같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힘센서가 주로 어떤 산업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파악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제품과의 차별적 기능이나 성능 등에 대한 비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보여지는 예시와 같이 경쟁사 또는 선도 기업명을 작성하는데요. 아직 실제 제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N사 등이 아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풀네임을 작성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사를 제시했으면 경쟁 제품과 우리 제품의 차별적 기능과 성능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작성 예시를 살펴보면 자사는 광학식 방식의 측정 방식을 채택하는 데 비해 선도기업들은 스트레인 게이지, 저항, 정전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다. 광학식 힘센서는 양산이 가능하며 무선 힘센서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다의 내용으로 잘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적 요소와 기능을 위해 자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기술이나 보유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작성합니다. 작성 예시와 같이 팀원들의 역량 또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작성 사례를 살펴볼까요? A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 시설에서 인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동함이 첨단화된 레이저 센서를 활용한 점검 장비는 자사가 유일함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강조한 부분으로 잘 작성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문구류 강자인 모나미 등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경쟁업체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이에 대비한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하,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구나. 문제인식 파트 작성 완료!